이제 자료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A4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품코드, 상품명, 카테고리, 구매자수, 판매금액을 적어주신 다음에 줄을 바꾸셔야 되는데 줄을 바꾸실 때는 Alt키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단위 원 적어주시고 재고량 Alt키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된다 그랬죠? 영어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료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상단에 C와 T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좌우 화살표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셀의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이제 한 글자만 적으면 까맣게 기존에 적었던 값이 나오니까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값을 적으실 때는 심표를 찍지 마시고 범위를 씌우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심표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심표는 저절로 찍힙니다. 입고일을 적으실 때는 19 빼기 5 빼기 10 이라고 적고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입력됩니다. 재고 순위부터는 문제를 함수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셀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13셀부터 D13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똑같은 셀 병합이 됩니다. 글자만 고쳐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블럭을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를 선택해주시고 대각선 두개를 클릭해주시면 X 모양이 됩니다. 확인 엔터 쳐주시고 G13셀부터 I13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상품명을 적어주시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지금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효성 검사로 저희들이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값을 쓰시면 안됩니다. 표 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글꼴을 굴림을 해주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글꼴이 굴림으로 바뀝니다. 글자 크기는 11. 일단 전체를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숫자 값은 오른쪽 정렬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한 다음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결제란을 만드실 때이 표의 오른쪽에 만드시면 나중에 담당의 핵 높이를 바꿔야 됩니다. 담당은 좁고 그 아래 칸은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범위 씌워서 만드시면 핵 높이를 바꿀 때 왼쪽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원본자료값이 있는 곳에 표를 만드시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만드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확인이 좌우가 좁기 때문에 좌우너비를 조정해버리면 위의 값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는 이 표랑 마주치지 않는 대각선 방향, 여기에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위아래 좌우 조정해도 영향받는 곳이 없죠. 높이 조정해도 영향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의 대각선, 꼭지점 마주치는 부분에 만드시면 편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셀 두개를 블럭 씌우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확을 적어주시고 Alt-Enter키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In 옆에 담당 대리 과장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간격이 여기는 넓기 때문에 16과 17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높이를 높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좌우가 좁기 때문에 좌우를 좁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고 하는 겁니다. 블럭을 씌우시고 가운데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담당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고 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C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깜빡이는 모양이 테두리에 나오죠. 복사가 된 겁니다. 이제 붙여넣기에 글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 복사 기능입니다. 클릭. 그리고 이 그림을 드래그 하시면 그림이 원하는 위치로 오게 됩니다. 이제 원본은 지우라고 했으니까 K열 부터 N열 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아래 간격이 조금 좁기 때문에 1행 부터 3행 까지 높이를 조금 높여 주겠습니다 1행의 가운데에 가져다 대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나오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3행 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1행에서 2행 사이에 하셔도 되고 2행에서 3행 사이에서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만큼 적당히 드래그 해주시고 그림을 클릭하시고 방향키로 원하는 만큼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P4부터 J4까지 범위 씌우시고 상단에 주황색을 채워주겠습니다. 색채우기에서 주황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서식 복사를 누르시고 상품명을 클릭, 서식 복사 누르시고 구매자수를 누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해주겠습니다. H14셀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데이터를 누르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제한 대상을 모든 값에서 목록으로 바꾸겠습니다. 원본을 클릭하시고 상품명을 드래그해서 상품명이 목록에 들어오도록 해주겠습니다. C5셀부터 C12셀 영역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드롭다운 단추가 나옵니다. 눌러서 욕창예방 매트리스를 선택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열의 너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H와 I열의 경계선을 더블클릭해서 너비를 자동 맞춤 해주시면 됩니다. E5셀부터 E12셀까지 범위를 설정해주시고 숫자 뒤에 명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금 여기 뒤에서 명을 적어도 되지만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 제로로 바꿔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해 주시고 뒤에 쌍 따옴표 명쌍 따옴표 적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만약에 가운데 정렬이 된다면 오른쪽 정렬을 눌러서 오른쪽 정렬로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E5셀부터 E12셀 영역을 지정하시고 구매자 수로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구매자 수를 적어 주신 다음에 엔터를 치셔야 이름 정의가 끝이 납니다. 엔터 범위를 하나라도 빼면 구매자 수가 안됩니다 전체를 범위 씌워야 구매자 수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름이 정의가 된 겁니다 테두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블럭 씌워 주시고 상단에서 모든 테두리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선은 굵게 돼 있기 때문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의 위, 아래는 굵은 선이기 때문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다시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전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아이콘으로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제를 풀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선들이 굵어집니다. 그때는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제목을 넣어주고 작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과장 이 오른쪽 끝은 표의 오른쪽 끝에 와야 되니까 클릭해서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육각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제목을 편집하실 때는 테두리 선을 클릭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홈탭을 누르시고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 글자 색은 검정, 굵게, 채우기는 노란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림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림자 스타일은 오프셋 오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서식을 누르시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선택합니다. 오프셋 오른쪽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는 재고량의 내림찬 순위를 1등에서 3등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랭크를 쓰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넘버는 등수를 구할 숫자를 말합니다. 재고량으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재고량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ref는 숫자가 들어있는 범위를 ref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의 범위 전체를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가장 높은 숫자가 1등이 되고 가장 낮은 숫자가 꼴찌가 됩니다.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서식없이 채우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1등에서 3등까지의 결과에는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if 함수로 붙이라고 했으니까 if로 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if, 가로 열어주시고, logical test는 true와 false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참, 거짓 중에. 반드시 한가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1등부터 3등까지니까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적어주시면 1, 2, 3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콤마 그러면 value if true가 진하게 나오죠. 그러면 1등부터 3등 이라면이 되는거죠. 그러면 뒤에 1등이면 1위라고 적어야 되죠. 랭크는 1, 2, 3만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숫자 1만 나옵니다. 그래서 랭크를 다시 한번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뒤에다가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이면 여기에 들어올 거고 value if true 근데 값은 1로만 적힐 겁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 쌍따옴표 위를 해줍니다 그러면 1위 라고 적히게 됩니다 그 다음 콤마 이제 1위부터 3위까지는 여기에 다 들어올 거고 value if false는 1등부터 3등 이외의 값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쌍따옴표만 두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끄시면 1등부터 3등까지만 위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는 구매자 수를 찍어주시고 나누기, 슬래시를 나누기 기호로 씁니다. 300 엔터 치시면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피트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r r e r e p t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는 텍스트는 쌍따옴표,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를 누르시고 까만 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콤마를 찍어주시면 넘버타임즈가 진하게 나오는데 까만 별이 반복해서 나올 횟수를 말합니다.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가로만 닫아주겠습니다. 이제 엔터치시면 별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별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2.9는 2개 5.6은 5개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로 쭉 끌어 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좌우가 여백이 너무 좁기 때문에 j와 k를 더블 클릭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오른쪽으로 붙여 주겠습니다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에버리지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sum if랑 count if로 풀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sum if로 합계를 구해주겠습니다. 가로 열시고 range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를 range라고 합니다. 환자식 판매금액의 평균인데, 환자식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환자식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범위는 카테고리죠. 그래서 카테고리의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콤마, 그 다음 조건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은 환자식이죠. 그래서 쌍따옴표 환자식을 적어도 되지만, 환자식이 들어있는 셀을 찍어도 됩니다. 그 다음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의 범위를 말합니다. 판매금액의 평균이니까 판매금액의 합계를 구하시면 되죠. 판매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환자식의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끝에 나누기, count if를 쓰겠습니다. 더블클릭, range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입니다. 카테고리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환자식 쌍따옴표를 적으셔도 되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환자식 쌍따옴표를 하셔도 되고 그냥 환자식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엔터 치시면 평균을 구했습니다. 평균의 값은 심표 스타일을 해주겠습니다.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는 D, SOME 더블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의 범위를 씌우시면 되는데 상품 코드부터 콤마 필드 필드는 합계를 구할 필드 명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폭지연구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는데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 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사 대신에 파란색 범위에서 첫번째 열 두번째 열 세번째 열 네번째 열에 구매자 수가 있다고 해서 4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4를 찍는게 클릭하는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사 셀을 클릭해서 쓰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복지용구인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인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D자로 시작하는 함수는 조건이 항상 필드명과 조건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건이 보장구라고 하면 문제에서 조건을 써, 조건을 적을 수 있는 빈 공간을 줍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라고 적어주시고 그 아래 보장구라고 적어서 조건을 연속으로 드래그해 주셔서 쓰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마찬가지로 심표 스타일을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는 라지 더블 클릭해 주시고 어레이는 구매자 수를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k는 몇 번째로 큰 값입니다. 두 번째로 큰 값이기 때문에 2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면 두 번째로 큰 구매자를 구하게 됩니다. 심표 스타일을 해주겠습니다. 구매자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VLOOKUP 룩업 밸류는 찾는 값입니다. 찾는 값은 H14셀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콤마 t a 블어 e a r 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참조할 표를 말합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래서 vlookup을 푸실 때는 항상 l o o 류에 있는 값이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부터 범위를 씌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씌우실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씌우시는 게 아니라 lookup value에 있는 값을 보시고 그 값이 있는 열부터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콤마. column index num은 열의 위치 값을 말합니다. 지금 초록색 범위에 첫 번째 값은 상품명 두 번째 열의 값은 카테고리 세 번째는 구매자 수입니다. 저희들은 구매자 수를 구하기 때문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죠 그래서 3을 적습니다 콤마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정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숫자 값을 심표 스타일로 해주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죠. 행전체니까 행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합니다. 상품 코드부터 범위를 씌우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구매자 수는 989명 이 값은 2줄부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없는 범위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상단의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누르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칸을 클릭해 주시고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기 때문에 구매자 수의 첫번째 값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F4를 두번 누릅니다. 그 다음 100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 0 0 0을 적어줍니다. 숫자를 적을 때는 심표를 절대로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 이상이면 서식을 적용하면 되죠. 클릭 색을 파랑으로 해주시고 굵게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을 누르시면 값이 나오는데 샵으로 나오는 경우는 칸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F와 G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진 내용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